안녕되고 발견, 여러분 허터 발견!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뭘 코데치가 봐야 면요 바로 바로 바로 황소개구리 울챙이랑 개구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까지 황소개구리 울챙이를 몇번 정도 퇴치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황소개구리 울챙이가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황소개구리 성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곳으로 갈 건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Let's go! 아자 그리고 오늘 이거 잡아가지고 은혜 먹일 거예요. <웃음> 먹어 아니야! 먹어 자, 여러분 일단 황소개구리 롤체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함... 누구세요? 론나더워요제 <웃음> <웃음> 유튜버에서 처음으로 한번 콜라보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자 유튜버 다음님입니다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웃음> 올챙이를 잡으신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많이 잡았어요 엄청 많이 나와요 <웃음>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다음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 지금 황소개구리 잡으러 왔는데 지금 큰놈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떼양에서 지금 리저 있는 거 같은데 이건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바로 잡을까요? 네. 바로 잡아주세요 네. 이걸로 그냥 덮칠게요 야 이거 못 잡으면 역적되는데 그죠? 네 리발 이렇게 지금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바로 덮칠게요 자 오케이 어? 어 살아있나? 아살아 있다 살아 있다 여기 안에 담을까요? 당은이 그냥 손으로 그냥 잡으시네? 개구리를못 잡아요 이 사람이 한번 오늘 극복해주세요 <웃음> 아니 아니 조금 있다가 <웃음> 근데 상태가 살아있긴 한데 메롱이죠? 뭐지? 왜 이러지? 어, 다은좀 조심스러운데? <웃음> 사실 저도 그렇게잘 만지지 못하네 <웃음> 우와 이야 크기 봐라 진짜 크다 여기다 세이프 시켜놓고 아 좋습니다 아, 뭔가 뛰쳐나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딴데 가면 뛰쳐나가 여기 넣어놓을까요 그냥? 어우 지금 저쪽에 보시면 우와 뭐야 저거 오 저거 다 황소개구리죠? 예. 그러면 저 위에서 하객씬 해야겠다. 예. 오심이 잡았다. 오심이 잡으셨어요? 야. 오, 씨, 잡으셨어요? 우와. 야, 야, 야, 얘 뭐야? 아. 야, 사이즈 아, 엄청나네요. 와, 황소개구리 옳지, 많이 잡아봤는데, 요 정도 사이즈는 잡아보셨어요, 당님? 이 정도 꽤큰 거죠? 나 이런 거 처음 봐, 이런 거. 응. 이거 거의 수육챙이네. <웃음> 수륙챙이네 <웃음> <웃음> 꼬리만 딱안 들어가고, 꼬리 들어가면 바로 황소개구리 되는 건데, 아 이거 진짜 캐시템이다 여기 안에도 맞아. 있을까요? 오, 아, 우와, 오,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 얘 다리가 조금 아픈가 보다. 다리가 아니라 종기죠, 이건? 와, 사이즈 보시면 여러분, 장난 아니 와,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보건이 이거 좀 한번 만져봐요. 저희 지금 손다 버리고 있는데. 잘하고 계세요. 저번에 잡았던 울챙이는 좀 만질만 한데, 얘는 조금 장난 아니다. 근데, 근데 울챙이는 원래 만지는데, 개구리를 못 만지대요, 보건이. 님 아, 그래서 아, 이걸로 일단 먼저 테스트 한번 하고, 아니, 누가 악수를 해, 리바. 잠깐만. 해 만져주면 은 애가 좋아요? 해 네. <웃음> 어, 나 <땀> 뻘뻘 흘려. <웃음> 땀이 이건 뭐야? 식은 땀이지. <웃음> 야, 야, 아들 왔다 아들. 야 근데 사이즈가 저번에 얘네가 자라기 전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와 근데 얘네가 이런 무온도에서도 사네요. 지금 거의 그 40도인데 이거? 자 모르겠습니다. 아내 겁나 비켜 자어 하나 있다 하나 캐시템 있서캐스템 <웃음> <웃음> 이야 캐시템 많이 나오네 근데 애들이 지금 더워가지고 흙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흙을 파야 되는구나 어얜 <웃음> 아, 작다. <웃음> 아, 작다 얘가 아, 작다. 작다. 예전에 잡았던 게 요만한데 어, 어나 요만했어요 자 아, 아, 여기서 왜얘 활발해졌어 항상 여기 어너 어떻게 잡아? 어 오, 신났네 오. 신났어, <웃음> <웃음> 신났어. <웃음> 들어가라 캐스템메다가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이 계속 몰아볼게요 다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이미 힘들었어요 말만 하세요 말만. 자몰겠습니다자하기진하기진 우와 맞아 맞아 맞아 야 뭐야 뭐야 지금 캐시템 와, 시절인가 보다. 뭐야, 오! 뭐야, 이거 을 뭐, 줍듯이 줍네요. 어, 저 지금 <웃음> 꼬랐잖아요지 <제가. 야, 웃음> 와, 개코요, 여러분. 얘가 우와, 개 커지요? 얘 어떻게 커데요얘 진짜 크다. 와, 벌써 몇 마리야. 근데 저 캐시템들 잡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얘네 커서 어차피 황소개구리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아, 이번에 한 일곱 마리 예상합니다. 우와, 우와, 이야, 와, 뭐야. 와, 진짜 음, 사이즈 야, 미쳤다. 어. 얘도 지금 종기 두개 달고 왔습니다. 아, 똥구에 담차가지고. 제가 닦아 드릴게요. <웃음> <웃음> <웃음> 와, 이 진짜 미쳤다. 와. 어떻게 얼굴 이렇게 박살. 원래 올챙이 때는 그래도 조금 귀여운 맛이 있는데 얘는 진짜 완전 달라요 생긴게 아까 개야집 있지 않았어요? 아 여기 있다 얘가 원래 올챙이 먹고 사는 애들인데 <웃음> 못먹어 못 못먹어 뭔가 한마리더 있을 것 같아요 야 캐시템 아, 아, 캐시템 아, 무릎이 늪에 들어가 있는게 록같아요 지금. 아 이런 나머지 잡힌 애들은다 살려줄게요 자, 일단 통에다물좀 담고 여긴 애들 싹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얘 예, 예, 예. 발자국 사이에서 나왔네 아 캐시템 아, 캐시템 캐시템이 많아요 <웃음> 말좀 똑바로 해주세요 아, 유학생이어가지고 <웃음> 어, 얘도 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종이 차려 아 좋아 좋아 일어나. 인공업 좋아 일어나. 아, 야, 물침되네어 살아나겠다 너무 더위에 있어가지고 방금 내가 장기 터트린 것 같은데 만지면서 닫을게요 자 이번엔 저기서 쭉 한번 몰아볼게요 지금 얘네가 흙 안속으로 들어가 기 때문에 이렇게 차주면서 우와, 우와. 진짜, 진짜 크다 캐스템이 꼭한 마리씩 잡히네 우와 얘 크기 보세요 여러분 진짜 크다 일단 여기 네 마리 나왔죠? 네. 근데 얘 황소개형이 가짜 같아요 모양이 얘 만져볼래요? 아니요 이야 어, 이렇게 방금 입질했는데요? 입질이야? 몰라고 누구야? 지 가족들. 아니, 살이 보면 못하는 새끼네. <웃음> 리얼 한 번만 써주세요. 살이 보면 못하는 랩이네. <웃음> 자, 여러분, 이번에는 놀라, 멀리서 나, 먹겠습니다. 놀라 힘들어. <웃음> 아, 이게 있다,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와. 나는 이제 내려놓으세요. 병이에요, 이것도 병. 그냥... 야 여기 개 많아요 아니, 빨리 혹시... 이제 소원이되요소원 시간 어. 해주세요 <웃음> 근데 미끄러운데 손에 되게 잘지고 계세요 장기 몇명 터졌을 거야 어떠세요? 어, 사실 대로 말해도 돼요? 네. 네. 트위치 아닌데? <웃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웃음> 들어가라 어, 깊어 깊어, 깊어. 나무 있어, 나무, 나무. 우와 왔다 왔다 왔다 야저 그만할래요 우와 맞다, 맞다, 야. 저 그만 깊... <웃음> <웃음> 와, 많아 아이 뭐, 요건 다 리얼로 하면 되죠? 아락로맨레이기를리발로맨 렉이기를 <웃음> <리발롬의 기를. 웃음> 이야 야, 장담한데 얘네 무게보다 저희가 지금 육수 흘린 무게가 더 많아요 <웃음> 다음에 몰아주세요 꺄와 이거 슈퍼들못 되겠다 무거워 어, 어, 어, 뭐, 형이 찍으면서 죽고 싶다 생각하죠 처음에 <웃음> 어 여기가 조금만 응. 하네 자 꼬맹이 들어가라 어이구 맞다 저럼 벌써 지금 한 무대기 잡았어요 한 무대기 이야 자 제가 봤어요 보건님이 하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들어라 보건님은 불잔치 때 황석형으로 되겠어요 <웃음> 자 몰게요 여러분 몰게요 아나한 마리밖에 없는 거 같은데 좀. 한 마리 아 그래도 야, 괜찮은데 야. 잡았네 솔플 한번 해볼래 형오 많이 들어가 있다 족대 잘 지었어 족대 잘 지었어 야형 아, 진짜 야. 못한다 근데 왜 없지? <웃음> 내가 보니 깜짝해 아이 사이에 한 마리 있을 거야 어, 없네 진짜 없네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 갑시다 <웃음> 다운이 걸음걸이가 죄송한데 맛이 가셨는데요 <목소리> 왜요 왜요 붕어, 붕어 붕어 붕어 붕어 나옵니다 붕어가. 보여요아 어, 어, 어.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자 이제 없어요자 여러분 땀 보이시죠 지금 제가 제일 적게 흘리고 저보다 다 훨씬 많이 흘리고 계십니다 살려주세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땅세 번만 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 있죠 있죠 와얘 진짜 크다 와, 지금 뭐뭐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가기 전에 털었는데 기도 들어가라 다음 제 차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없을 수 같다 와와오오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오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뭐야 다 어이, 맞네. 어, 맞네 오케이. 들어 가. 자, 아, 제 차례. 아, 우리 헌터 펑님은 마지막이니까 20만 정도 더 보실 것 같은데. 저 가보겠습니다. <웃음> 자,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길게 갈게요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게요. 오. 벌써. 신났다. 신났다. 중간 쯤 오면 후회해요. 가자, 가자. 우와. 우와, 여기 나무 또 나무 또. 이야. 아. 뭐, 있긴, 있어요. 아, 뭐 있긴 있다, 있다, 있다, 있어, 이 있긴 있어. 아니, 왜, 마, 삼천 되는데 저기, 왜안 웃으세요? 뒤질 것 같으니까. <웃음> 오, 큰거 있다. 요. 자, 이렇게 두 마리. 끝이에요. 어, 또, 또 있다. 오, 또 있다. 오케이, 세 마리. 뭐 하세요? 로추 빼고 있어. <웃음> 아, 로추 생기지? 아. 자, 여러분, 여기 넣을게요. 들어가야 됩다 자, 울트 잡은 거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 여러분, 이제 성체를 잡아는데 성체는 낚싯대로 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님이예 전에 한번 잡았던 적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래서 낚시하러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쪽에서 황소가 우리 성체 낚시를 할 건데, 미끼는 솔직히 아무거나 끼워도 상관없다고 하거든요. 어, 앞에 문다, 뭔다. 오, 어? 물었다. 물었어요. 물었어요. 와! 아, 까비 까비 까비. 어, 저기 있다. 약간 인형 뽑기 하는 아, 아. 느낌인데? 진짜 이 오! 아! 야, 얘네가 일단 움직이면은 다 달려들긴 한다. 어, 지금 저로 한 마리 지금 뛰어 가는데? 뭐 있지? 우와. 일로 일로 보내. 일로 보내. 이거 가야가시 아, 가시야가시야 가시야? 괜찮아. 컨테츠가 지요하지 저러면 여기 원래 개체수가 많았었는데 그냥 아까 처음에 잡았던 포인트로 다시 이동할게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장소 다시 도착했는데 있어요? 파라셋. <웃음> 아, 저기 앞에 있네. 야, 물어라 물어라. 톡겼다. 톡겼다. 여러분 저쪽에 진짜 많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등에 내리꽂고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어, 어, 물었다. 물었죠? 오케이! 이야, 대박인데? 이야, 쌀이 좋다. 입에 걸린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눕니다 이거 보세요. 야, 삼겹살 이고 뭐고 다 물어버리네. 아, 얘 안쪽 라가리가 껴버렸네. 쟤는 개구리가 아니에요. 군소예요. 이개래이야 <웃음> 어우. 이거 빨리 닫아야 되죠? 아얘 어, 힘이 없어요. 괜찮아. 지금 괜찮아. 어머어머어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죄송해요 나 롯지로 <로드로> 들어갈뻔했어 다흑님 <웃음> 쌍욕하셔도 됩니다 아 죄책감 밀려온다 에? 저기 한 마리 있다 어, 물었다 물었다 물었어요?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요 물었어 오케이 와. 아 빠졌어요 까비 다님 침착하게 지금 핵을 표현도 안해 어, 이거 롤라 롤라 롤라지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다흑님 혼자 저기 가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너무 많이 가면 황소개구리들이 눈치채고 도망갔기 때문에 어, 어? 잡으신 것 같은데? 과연? 우와 잡으셨다 결국 해내셨군요 이 삼겹살 엄청 좋아하네 나가리 지금 삼겹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혀형? 혀요요요요 아 혀요요요 넣자마자 다 할게요 하나 둘셋 들어가라 오요오요요요자 그리고 닭님이 또 잡으러 왔습니다 우와 또 잡았다 또 잡은 거 같은데 우와 또 잡았어 우와 진짜 크다 여러분 진짜 커요 와 펀치다 <목소리> 넣을게요 들어가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그럼 마무리 이제 맨손으로 때려잡아 볼게요 지금 저기 개많아 여기 눈들 보이시죠? 번쩍거리는 것들 전부 다 황소개구리에요 제개크다 <목소리> 와, 씨, 우와, 놓쳤어. 자, 그리고 얘네도 싹다황소개구리 지금 보이시죠, 여기? 새끼.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자, 두 마리. 자, 일단 요 새끼 두 마리. 새끼 해가지고 추배를 할게요. 자, 눈뽕 이렇게 매이면은 얘네 가만히 있거든요? 안 가만히. 와, 이래, 끼야. 자, 세 마리. 하나, 둘, 셋. 그래? 다, 다. 다. <웃음> 오, 씨, 형. 예, 예 잡아, 예. 할수 있어. 덮쳐, 덮쳐. 야, 오케이. 아, 잘했어, 잘했어. 개구리 잘 잡네. 땀 나는 거 보여? <웃음> 들어가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케이, 한 마리. 자, 여러분, 손에 쥐고 또 바로 갈게요. 자, 어디, 이거 너무. 어디, 어디? 걔는 참개구리에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어, 뭐야? 뭐, 뭐, 뭐, 뭐. 뭐야? 모르겠는데? 오! 오! 개구리가 뭐한테 먹히는 소리래요, 사장님이. 우와, 대박이다, 맞지? 뭐야? 뭐야? 오! 오! 오 뭐야? 아, 이게 뭐한테 당하고 있었나봐, 쟤. 아, 그냥 둘거 살려줬네. 일단 이거 한 마리 넣었어요. 아주 지그러 죽겠어. 수셔 들어가. 어떡하네. 어, 어, 어, 뭐야, 니가 낸 거죠, 옆에서. <웃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어 나갔네, 나갔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잡을게. 밟았어, 밟았어.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쳐들어가. 오, 이렇게 나온다, 나온다. 그러지 <웃음> 기야. 어, <웃음> <웃음> 어 사이즈 나쁘지 않네. 먹기 딱 좋다. 쳐들어가. 오, 야, 아, 이건 참개구이죠 여러분, 이건 잡으시면 안 되면서 참개구이에요 잠깐만, 한 마리 더 있다. 일로 와, 이래, 기야. 어, 형, 거쪽에서 앞으로 나와. <웃음> 마지막, 마지막. 고우. 야. 어 없어 가자 살 빠졌겠다 자 그럼 이제 잡은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님 지금 등에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웃음> 아 이거 좋아 좋겠다 맛있는 거 먹어서 지금 얘는 이미 안에 있는 애는 죽은 거 같습니다 제가 부른 거예요 그냥 지금 행복하고 아 기뻐하는 건가요? 강님 네. 진짜 자인한 사람이네 그 와중에 티는 진짜 귀여운 거 입고 계죠이게 <웃음> 원래 모순이란 거거든 <웃음> 저 개구리 보건님이 가져가실 거죠? 네? 진짜 안 주는 건데 아 행복한 네. 개구리를 언제 또 얻어보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감사, 감사합니다 이걸열 수가 없을 텐데 그죠? 어. 하나 둘셋 잡았다 이야 인형 뽑기인데 이거 <웃음> 괜찮은 놈 걸렸네 자 올챙이는 여기다가 일단 담아볼게요 일단 저는 캐시템 한번 먹어보시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 이거 봐 캐시템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껴져 네. 가도 되나요? <웃음> 이거 남들 잘안 주는 건데 <웃음> <웃음> 와 진짜 많이 잡았다 근데 아 됐습니다 당연히 이거 다 가져가시면 될것 같은데 어때요? 네. <웃음>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아 리을 부탁드려요 리을 <웃음> 아롤나 <룸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눠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황소개구리 올챙이와 새끼 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멀리서 찍 왜? 혐오스러워서? 응 얘네? 아니 이거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왔는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희귀한 애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애들이냐 자, 여러분 요런 애들입니다 괴물에 나왔잖아 영화 괴물? 어. 꼬리 있고 다리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뛰어가는 거구나 훙 초점 안 잡혔다 야 너가 너무 빨리 들이대가지고 그럼 <웃음> 너가 빨리 뒤로 살짝 초점 잡히게 딱 가야지 카메라를 좋은 걸 사야지 <웃음> 소니카스라이트자여러 보시면은 앞다리 뒷다리 나 있는데 여기서 꼬리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꼬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딸리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보여줄게 얘 여기 있지 얘는 지금 꼬리가 들어가려다가 나한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서 꼬리가 들어가면 딱 지금 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뭐냐면요 아직 얼굴은 좀 올챙이야 어 진짜. 얘는 보시면은 얼굴이 완전 개구리거든요 꼬리가 들어가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개상막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더 크면은 제가 저번에 봤던 거 40cm짜리 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렉이야. 먹을 거지, 오늘? 언니? 너, 아니, 할때왜 갑자기 귀여워 줄게 <웃음> 너, 귀여운 여자인데, 가스라이팅. 아. <웃음> 이거 귀엽지? 예쁘고, 어깨 넓고. <웃음> 기침 왜 했어? 아이고, 그냥 기침 나온 거 아이고, 그냥. 야. 아, 졸아자 <웃음> 그냥 나는 거 봐봐. 여러분, 그리고 아직 뒷다리만 난 올챙이들도 가져왔는데, 얘네 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얘네랑 얘 누가 더 커? 얘네. 이게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분명 얘가 더 새끼예요, 얘보다. 근데 크기는 떡대 두배 이상 차이 나고, 아마 얘네가 앞다리가 나고, 꼬리가 들어가면서 영양분을다 이쪽으로 들어갔나 봐. 아니, 근데 꼬리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홀쭉하냐고 꼬리가 내가 봤을 때안으로그이게 들어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녹으면서 들어가? 글쎄 그거는 생물 박사한테 말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르님도 아시나? 모르면 부리는 가스라이팅 <웃음> 자 그럼 그래서 요리기대로뭘 해먹을거냐 바로 황소개구리 뿌리 끌 치킨을 먹어보자 내장만 살짝 제거해가지고 통째로 튀기 다음에 뿌리 끌딱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황소개구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멸종됐다 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체수가 줄긴 해서요 근데 아직도 보셨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처단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위험해? 그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난또 무는 문제... 자아 되게 단순하네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싹다 목욕 시켜주자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목욕하러 가자 <웃음> 너가 하니까 내가 목욕 시켜주자 이렇게 <웃음> 했어 <웃음> 난 목욕하러 가자 너한테 한 건데 마. 요새 좀세지네 우리 엄마 속상하게? 좋아하시던데? 에헤헤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 녀석을 제가 얼렸다가 지금 해동을 시킨 거기 때문에 보시면 겉에 점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하면은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게 점막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점막이 개구리들 만졌을 때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그거를 얼렸다가 해동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뿔려져가지고 이렇게 쉽게 벗겨지거든요 혹시 황소개구리 잡아서 드실 분 계시면은 요런 방법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먹을 때는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아니 너 있잖아 너나 없어 하나 둘셋워다 <웃음> 야, 야. 아나 감기 걸. <웃음> 너 아팠어? 응. 어, 쉬러 가자. 쉬러 가자. 짐, 짐, 짐. 쉬러, 쉬러. 아 씨. <웃음> 와, 저야조저조저아조저 너가. 어. <웃음> 야, 야, 야. 아 진짜.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연기? <웃음> <웃음> 진짜 여러분 얼굴 안 보이지 어떻게 하죠? 다두 세. 저도 씻었어요. 자 이렇게 한 마리 다 씻은 거는 저멀리 꺼져.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싹다 해줄게요. 2 0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요. 개립 노가다. 카메라 꺼내. 카메라 끄면 나 시킬 거잖아. 아참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게 생겼네. 봐봐 이거 참. 벗고 있아참이거 습하니까 꺼 일단. 아니 왜벗아어 끄라고 할말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씻어버렸으면요 도마. 자 그리고 이 개구리들을 하나 하나 내장을 빼줄 겁니다. 근데 더안 더? 너왜 이렇게 더워? 아니 더워. 돼지가 됐으니까 그렇지. 옷 갈아입고. 만들어왔을때라이트 아, 아입고 할게요 라탕 라탕. 야, 이거, 너무 라이팅, <웃음> <웃음> 아, 이거, 라이팅이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만들어줬잖아 아니 거 이거, 이거, 이거, 은거가 직접 거든거긴 한데. 그 이거, 이거, 전남이 생각하고 거든거같거이왜소했니 <웃음> 아니. 와 진짜 근데. 왜? 왜뭐 네, 응.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댓글이 <웃음> 많더라고요황그 어깨에 있는거 점 아니고 암일수도 있어 요런거 암일수도 있는데 여러분 암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거는 <웃음> 벗을게요 야 좋아! 자 여러분 일단 요 올챙이 먼저 손질 할건데 올챙이 손질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내장 네딱 자른 다음에 라삭 라삭 해버리면요 안에 이렇게 내장이 네 있거든요 이게 장기에요 슈루챙이 같죠 요거는 그냥 싹다 빼요 뜯어서 버려버려 그리고 워터 뭐, 야 안에 있는거 그냥 다조져조져조져조져자 그리고 요 껍질 있죠 살살하면 이렇게 싹 벗겨지거든요 자 그러면 요게 올챙이 살이에요아아아아와 무지겠어 씨아쇠 냄새가 나요 약간 피비린내 나지 이거 물에 담가볼까? 좋은 생각이다 너왜안 해? 뭐를? 워터 워터야! 자 이렇게 받아놓은 여기에 딱 들어가서 아 들어가서 그래 다시 할게 자이 받아본 물에 여기에 한번 일단 아 씨. 예. 받아본 아. 물에 <웃음>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 받아놓은 물에 위에 담가 놓을게요 그, 죽어 죽어 죽어 자 여러분 이번에 캐시템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장기가 올챙일지 이 않을지 궁금하네 아 여러분 얘는 올챙이 내장이 아니라 그냥 개구리 내장이에요 자 얘도 똑같이 워터 야다 빼버려 다 빼버려 그것때문에 높다 걸렸어 이거 대배? 어, 무서워. 아, 유튜브 관리자님 죄송합니다. 노딱 주지 마세요. 아! 자, 얘도 껍질 한번 쏴 벗겨볼게요. 오, 얘 특이하다. 오, 씨,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그표의장님 잠깐 모자이크 풀어주세요. 제가 보시면. 아, 조금 그렇긴 한데, 얘는 이 근육이 지금 생성이 돼가지고 껍질을 벗기니까 그냥 일반 황소개구리처럼 됐어요. 신기하죠? 아, 요거 약간 그것 같다. 맞지? 뭐? 뭐? 뭐? 뭔데? 뭔데? 너가 생각하면 뭔데? 노츄. <웃음> 자, 얘도 여기다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개구리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너왜안 해? 나, 하나, 둘, 둘, 둘 셋! 워프라 어,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손질이 됐습니다. 야 이거 최면 걸수 있겠는데? 어. 자, 사팔트기 돼? 해? 해봐. 어. 아 어디로? 어렸을 때 이거 했으면 그냥 바로 들어왔는데 나이 드니까 이거 안 들어왔다 오랜만에 하니까. <웃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은혜야. 하지마. 은혜야 어디있어 하지마. 자 여러분 그럼 요세 가지로 지금 뿌리글 치킨을 한번 해볼건데 그 전에 물기를 조져야됩니다. 꼬리 여기다가 말리고 자 이제 캐시템들 자 완성체들 다 여기다 이렇게 해버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잘 말아줘 사도씨에잘 어? 말아줘. 아닌데? 지마 <웃음> 말아주지마 야. 그리고 자두 씨의 잘 말아줘 아니었던 <웃음> 자두 씨 김밥이었는데 과일 까기 가스라이팅 자 얘들을 이렇게 쫙쫙쫙 말아줄게요 아자 그럼 여러분 자요렇게세 마리를 지금 남겨놨는데 요세 마리는 어떻게 할 거냐 아오 붐바야 페페 오 분바야는 안돼 분바야 가스라이팅 분바야 죽이는 거야 분바야는 애초에 물에사야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주면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분바야는 귀뚜라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세 마리는 일단 키 애기들 밥이니까 상마이도 남겨줘 요아 상마이 상마이 줘야지 상마이 줘야지 너 애견을 사랑하는 뭐 애사 뭐 가스라이팅 애견... 이라고 안해 요새 강사모 가스라이팅 강사모 가스라이팅 묘사모 가스라이팅 묘는 왜? 몰라 <웃음> 습기가 빠진 거를 한번 펼쳐볼게요 잘 말아주지 마오 엄청 바싹 말랐어 여러분 이 근육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무리 쳐도 괜찮지? 너한번 쳐볼래? 이번에 진짜 세게 쳐도 돼 여기 한번 주먹으로 쳐봐 좀 심한데? 까불지. 거기부터 <웃음> 뭐, 어, 너무 무서워. 할아버지이 녀석들을 튀겨야 되는데 저는 절대 일반 튀겨가루를 튀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에 맛들렸거든요 체계 튀게가루 광고 한번 들어올 때 됐는데 사실 들어와도 안 받을 거예요. 네? 구라지. <웃음> <쿨하지? 웃음> 털어 털어 털어. 털어. <웃음> 기침나지 이거. 어. 너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래. <웃음> 자, 일단 다리부터. 도도 도도 도도. 조졌다 또리 또리 또리 또리 또리 자, 그냥 한거 여기다 두고. 나 여기는 가리를 하고. 여기 가운데는 아주 흉악한 느낌. 어? 이게 뭐야? 좀 메뚜기같이. 꿀떡. 재밌어? 아니 나 재미없어 <웃음> <웃음> 자요 맨쪽에는 자 뭔 소리야? 너 배고파? 어.. 어 개구리 보고 배고파 하는구나 케기너 어, 어, 취향 알았다 <웃음> 땡큐 오늘 같이 먹는 거야? <웃음> 자 그리고 마지막 그냥 올챙이는 싸다 조져버린 다음에 자 여기다가 빼줄게요자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했냐면요 따로 하나하나 하나 먹어보고 이제 맛비교도 살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튀기로 가자 빨리와 빨리 은혜 은자 여러분 오늘은 뚝배기 챙! 아 잠깐만 기다려 다시 왜? 왜? 아못 찍었어 뭐. 아못 찍었어? 한다자 여러분 뚝배기 깡! 하 어쩐지 이상했어? 깽! 할때니 네 표정 바거든 깽! 너 파이어 할거 없지? 바로! 리야 <웃음> 뭐라고? 우리야 파! <웃음>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보리야! 바로 기름 롱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날가지고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황소개구리 멸종될 줄 알았는데 가더니 황소개구리 개만아가지고 가지고 개뛰었는데도 아주 수백마리가 날아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나라 생태계 개라대다 하지만 내가 지킬거야 걱정하지 마자 바로 이 <웃음> 짠! 오늘 이거 멘트 조금 히어로 같지 않았어? 우리나라 내가 지킬거야 라고 했잖아 생태계 어때 이런 남자? 어 멋있어 <웃음> 뒤질래? <웃음> <웃음> 올챙이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라 오오 쉐다 성마 너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아자 여러분 요정도 하면 된것 같습니다 어, 맛있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 다음은 캐스팀들 있죠 메뚜기들 넣어볼게요 오, 씨, 칠것 같다. 은혜야, 렌즈, 렌즈, 렌즈, 렌즈, 렌즈, 렌즈, 야! 생생하게 담아야지. 안 생생해도 돼. 이거 나만을 위한 유튜브야. 곰팡이 <웃음> 부터 괜찮아.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 아, 야, 상만. 왜 이렇게, 오늘 귀엽냐, 얘, 맞지? 너도 개구리죠? 자, 여러분, 꼬리 달린 황소개구리들도 미니 통닭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와봐, 우리요. 자, 그럼 마지막은 진짜 황소개구리들. 바로 들어간다. 잘가 뽀지야 잘가 상만아. 싸봐요, 나 상나. 자, 여러분, 지금 20분 정도 튀긴 거거든요? 우와. 새 같네? 여러분, 아기새 아니에요? 어, 일로와, 상만아, 상만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싹다 튀겼습니다. 올챙이 일반 황소개구리 새끼.. 어? 먹으래. 너 이따 이거 하나 먹어봐. 이거는 뭐 개미 먹는 거보다 쉽지 뭐.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자 요거 요.. 이거 새 같지 않아 새? 메뚜기. 메뚜기 같아? 아기새 같지 않아? 아니 메뚜기. 이거 아니, 봐봐. 메뚜기. 미.. 아, 어 진짜 상력 합보였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뿌리그래라 했잖아. 뿌리그레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시드네가루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시드네가루를 롬에리아에 들어가서 사.. 롯데리아,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 맞지? 맨날 롯데다롯데다 롯데다 하는데. 롯데리아 광고 주문 광고 하나만 주세요. 제가 맨날 홍보하거든요. 맞지? 아, 그럼 롯데도 하면 되잖아. 아, 롯데리아 말고? 어, 롯데? 어. 그럼 롯데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롯데. 어.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요거 뿌려도 맛없으면요. 롯데. 재밌어, 이거? 아니. 뭐야 리바 <웃음> 뜯어버려 뿌링클처럼 쓰즌쓰즌쓰즌아씨노 딱이다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먹어 이거 자 그리고 뭔가 허전하죠? 아니요? 예? 파슬리로 참맞주시겠어요 <웃음> 파슬리를 날짜날짜다 부러지면 뿌링클 느낌 나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뿌링클 치킨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웃음> 그 어떤 분이 아야. 구독자 늘면서 회화되냐고 했어 언어가 아니요 나말잘하는데말 계속 빠르게 하잖아 근데 왜 어? 그분호텔박 가스라이팅 자 여러분 일단 꼬리 한번 먼저 먹어보십니다 바로 먹어 초베르 음, 음 맛있는데요? 과연? 아닌데요? 음아 <웃음> 음, 애매해 확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아요 약간 쥐포 먹어봤어? 아니 아뭐 먹어봤어? 너 대, 대충 너 걸렸어 <웃음> 어, 이거 보세요 은혜가 이렇게 영원 없이 카메라만 두고 쥐포 <웃음> 먹었어? 아니 쥐포 안 먹어봤겠어요? 여러분 기분에 믿지 마세요 다 속임수입니다 아니 <웃음> 어제 좀 달려가지고 아 어제 너술 먹었어? 어 <웃음> 어떤 놈이나? <웃음> <웃음> 나도 오늘 밤에. 없잖아. <웃음> 없죠. 여러분, <웃음> <웃음> 무슨 맛이냐면, 약간 쥐포 맛이에요. 저는 육고기 맛이 조금 날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황소개구리 다리를 먹으면 닭고기 맛이랑 똑같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육고기 맛이 날줄 알았는데, 올챙이는 오히려 생선 맛이랑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요거 한번더 먹어볼게요. 초베레 음 나쁘지 않아 조금 먹어볼래? 지포는 원래, 원래 통째로 튀기잖 뭐라고? 아니야? 아니 크게 말해 아 싫어 <웃음> 아 미안해 크게 말해줄래? 지포를 원래 통째로 아. 튀기지 않냐 지포는 포가 말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포가지포는 쥐치로 만든 거 아니야? 알아. 알아 아 아시는구나 <웃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나 못먹어 아니 아니야 근데 강제성은 아니야 너 싫다 그러면 안 먹어도 돼 싫어 아 싫어? 먹어 <웃음> 어때? 음또 먹을만하다 표정 보니까 맛있 오빠 세상 너는 좀 그런 거 있어 그거를 먹었을 때 맛있더라도 개구리라서 안 먹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 근데 너는 막상 맛있으면은 계속 먹어 맞지? 어. 곧 뉴트리아 한번더 할게 아 싫어 너 맛있으면 너아 그건 아예 안 먹어 조금 아니 욕 써주세요 제발 욕 쓰지 마세요 저 상처 받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황소개구리 다리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황소개구리 뼈가 엄청 억세거든요 근데 얘는 작은 거라서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게 바싹 튀겨가지고 한번 통째로 넣어볼게요 자팔아볼게 우와 이건 대박. 진짜 맛있는데? 진짜 여러분, 그냥 윙 먹는 것 같아요. 닭날개.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 둘, 셋. 츄럭츄럭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얘못 먹는 거 없어요 얘 뉴트리아도 먹어요 사실 제가 저번에 뉴트리아 먹고 나서 잠깐 화이식 갔을 때 바스락바스락 소리 들리더라고요 아 <웃음> 진짜 은혜가 참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인생이 가스라이팅인가뭔 <웃음> 소리 야아 <웃음> 근데 욕큰 거는 억세겠다 맞지? 괜찮을라나 근데 이거 발톱 원래 여기 큰 녀석들은 잘하는데 얘는 조금 해서 그냥 살려놨어요 발톱만 한번 먹어볼까? Uh, 사이코패스 같아. 아 어. 맞아. <웃음> 음 아무것도 안 놓. 나... 여러분 이거 통째로 먹어봐요. 초베르. 음, 음 진짜 맛있어. 아와 이게 없어. 여러분 이게 종말이에요. 어우 여기 요즘에 어우. 뭐 하는 거야? 명신같아 지금 오 갑자기 뭐 하는 짓인가 그거 알아? 이렇게 했을 때내 자신이 명승 같은데 정상인으로 돌아갈 타이밍을 못 잡는 거 알아? <웃음> 시끄러워 빨리 버리고 와 봐봐. 가야 하아 비브댕 박스라이 다음은 요거 메뚜기 렛깨 한번 먹어봐야죠 이거는 닭고기 맛이 나고 요거는 생선 맛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맛 없을 것 같아요 맛있겠는데? <웃음> 너 뉴트리아 먹을 거지 이제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르 제일 맛있어 진짜? 어너 말이 맞아 제일 맛있어 왜냐면은 얘가 다리가 다 잘한 게 아니었잖아 다리 근육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꼬리살 이 있으니까 그냥 진짜 너무 다 부드러워 먹어봐 안 먹을래 아, 아 알았어 강은 안, 안 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얘, 왜냐면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했는데. 왜냐면, <웃음> <웃음> <웃음> 왜냐면. <웃음> <웃음> 아 그거 좋아? 아. 저번에 여러분 억지로 막먹이려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셔가지고 아니 근데 어. 그분 너무 <웃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웃음> 아, 그분 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구나 왜냐면 저희들은 다 장난으로 하는 건데 삼재 입장에서 보기는 그럴 수 있어 있으니까, 맞지? 어, 상처를... 100번 얘기하겠다 아니아야 아니야. 지금 세번째가 네번째가 다섯번째아뭐 그럴 수 있지 <웃음> 뭐 어쨌든 상처를 받았고 절대 그 분은 가스라이팅 하는 거는 맞습니다 <웃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웃음> 이거 진짜 뿌링클보다 맛있어 진짜 뿌링클 트룩트룩 <웃음> 음 괜찮지? 어때브 뿌링클보다 맛있는 거 같아? 응 음. 뿌링클보다 맛있지? 어 비슷해 진짜 뿌링클보다 맛있지? 음. 그치? 음. <웃음> 식겠어 제가 만든 뿌링클이랑 하늘 뿌링클이랑 맛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냥 샀습니다. 먹고 맛비교해봐. 야 천천히 먹어. 야 뼈까지 쳐 먹을라. 야 이게 훨씬 맛있네. 씨. 당연하지릴게요 결혼한다. 뿌링클 사는 중이에요. 이렇게 한 조각을 다 먹었으면 우리 아오양 아 아오양 여자예요, 쏘? 우리 아오양과 페페군한테 요거를 한번 접어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오가 엄청 컸어. 이렇게 벌써 기다리고 있구만. 그리고 아오 크게 보세요. 이수조가 작아졌죠. 자 요거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오는 참잘 받아 먹어요, 여러분. 아오야 이거 봐 오, 으, 오, 쉐터 오, 야 천천히 먹어, 씹어 먹어. 야 씹어 먹어, 한번이 삼키게. 어, 야, 천천히 먹어 리바리. 어, 이 목에 넘기는 거 보이시죠? 꽝. 강. 에, 그거는 막이야. 야 먹지 마 주세요. 여기 꼈잖아 먹지 마, 그냥 먹지 마, 먹지 마 리바리. 이 돼지 새끼 먹지 마. 야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야 이거 뭐 키스하지 마, 거기 키스하지 마. 각도 45도 대가리 돌리지 마. 자 돌아 돌아 옳지. 어, 야야 입질하지 말고 리바. 어이. 야또 도... 어우야야야 조금만 더 개구리가 컸더라도 이제 발갈키로 뜯었어 자 저렇게 뜯어 먹습니다 보이시죠 야다 먹었어 야, 아직 아가리 에 다리 하나 삐져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베페야네 들고 얘 빨아들이는 거 보세요 오오오쉬 우와 리 일기는 이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황소개구리의 단단한 뼈를 다 씹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오 오, 야야야야야 노딱 걸려 임마 뼈까지 다 박살내서 아주 요금요금 쳐먹습니다자 지금 이제 뼈를 다으스러뜨린 거예요 이렇게 뱉었다가 다시 빨아들고후팝 여러분 길이 보세요 얘가 얼마나 컸나 이 수조가 지금 90cm 수조인데 거의 반입니다 반 근데 또 오랜만에 찍기 좋은 각도에서 쳐먹으니까참 기분이 좋다 내가 와이점액체 보세요 점액체 어, 뭐야. 너 약간 람베 피는 느낌인데 지금 지금 턱 보시면은 지금 턱이 부풀어있죠 저 턱에 있는 거예요 턱에 있는 거 쳐넣어 볼거리거린 거 같아 은혜야 이거 페페 먹는 거 봐봐 얘왜 이렇게 커 페페 별명 하나 지어줘 제 새끼 <웃음> 어, 것도. 야, 이제 숨 쉬러 가 그래. 어, 라가리 포큼렉이야. 누구 너? 어, 뭐야? 왜포크해 아니, 너라고. 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삥 돌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니, 어느 부부가 뻑큐로 영상을 끝내? 너가 <웃음> 먼저큐로 끝낼 수가 없어서, 붐바야한테 한 귀뚜라미 주는 거 잠깐 찍어볼게요. 붐바야 오랜만에 보여드려야죠. 자, 여러분, 제가 키우는 귀순이들입니다. 얘도 다 이름이 있거든요. 지금 로저 잡은 거거든요. 걔 잡아봐야겠다. 덕배. 옳지, 옳지. 얘덕배예요 얘가. 들어가. 상마이 본데? 상마이랑 붐바야랑 절친이거든요. 상마이가 맨날 찾아봐요. 붐바야, 밥 먹어. 아, 붐바야 자다리라서 입맛 없나 보다. 붐바야, 아까 밥을 먹긴 했거든요. 짜증난거같은 어, 어, 지금 눈빛 개빡쳤네, 분바야 자, 여러분, 그래도 분발가 좀 컸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져주긴 하는데,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얘 가져올 때부터 좀 태생이었어요. 어, 야,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아무도 안 느끼게요. 네, 결국 여기는 귀뚜람이 파라다이스가 됐습니다. 지금 배가 안 고파. 지금 배뜩이 불렀잖아. 다음에 보여드려 아니, 왜 곰팡이분들, 왜 이거 보여달라고 그래야죠, 분발야. 너 곰팡이분들 가스라이팅. 대단합니다.